아이쿠! 반갑습니다. 구찌 여러분. 성기사 데스피어스가 나왔습니다. 데스피어스 뿐만 아니라 도겟, 도겟도 업데이트 됐죠. 창천의 유견성 애들이 이제 다 나올 것 같아요. 하나씩. 지금 얘들 한번 리뷰를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끝> 제가 보기에 데스피어스의 의미는 바로 이 개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적군 치명 저항과 치명 방어가 30% 감소한다 상대의 치저와 지방을 깎아내려 서 우리가 치명이 잘 터지게 하는 그런 개성인 것 같거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스텝업 뽑기 지금 이 정도의 두마리다 뽑아 놓은 상태인데 아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어 확정권까지 받고 킬업 하나 해주고 그다음 과연 저 개성이 어느 정도 딜 상승에 영향을 끼치나 오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뽑기 큽니다 유황이면 어 가는 김에 몇 마리 더 나와도 괜찮고. 아, 필살기 업좀 많이 해놓자. 맛이나 좀 들어가고 있고요 챙겨내기 성공. 자, 가볍게, 가볼게 칼이 좀 부러져가지고 조금 그렇긴 하다. 그러나 뒤에 날씨 좋고요 날씨 좋고 노란 색깔이고. 스케이피 없네요. 스킵 노란색이네. 스킵 노란색이고. 야, 딱 비기겠다. 그래. 요 정도 비기겠다. 비겠으나? 오케이! 우 우우! 오! 자, 하나 떴습니다. 하나 떴다. 오케이. 자, 구스가 또 이걸 바로 또 필살기업을 또 하나 더 합니까? 예? 이렇게 또 뭐, 누르자마자 바로 뽑아? 아이, 고르기우스에 그만 나오다 임마. 자, 와우, 제리코, 우리 귀염둥이, 재료 좀 나와주시고. 자, 그냥 플랫코인이고요 자, 계속해서 갑니다. 제가 보기에 도겟은, 도겟도 뭐 개성이 활용할 수는 있는데, 그만은 왠지, 좀뭐 조... 하여튼, 피사단 아, 아. 보스전이나 뭐 수련구 이런 거는 캐릭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서 조금 쓰지 아, 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정도밖에 안 들고, 데스피어스는 상황에 따라 개성을, 어쳤어어요 아, 아, 아, 상대의 치저와 치방 깎아내는 그 개성이 쓰, 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크게 핫할까? 과연, 과연 핫, 핫할까요? 이런 좀의문 들고요. 많이 안 아탈 것 같아. 근데 어, 우리 지금 실험해 보고 있는 여러 PK 길드 단톡방에서 보면은 반이랑 쓸때 오히려 이게 상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지금 아직 실험 중이에요. 확실한 저, 답은 나는 못 들었어.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한번 실험해 볼게요. 반이 붙들고 칠때이마의 서브 개성 포함돼가지고 상대한테 치명. 이 커지면 그거 어떨라나 어, 신규 마멜덱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나오려나 이런 생각이 살짝 어, 크게는 말고 살짝 들고 있습니다. 혹은 신규 마멜 되게 오히려 얘를 서브로 넣어가지고 안 그래도 센신 마멜 전체기가 치명까지 터지면서 들어가면 더세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가운데 망하고 있고요, 망하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확정권 도달하게 되는데요. 하나 떼면서 확정 도 하나 더 받자. 이그 정도 괜찮겠나. 그등도 괜찮지? 자, 혼자 있었고, 리즈의 검이고요 마신화 최대 단계입니다. 빵빵. 자, 얻어맞았으나, 디코 이에서는 마시멜리. 오, 색깔 좋고요 색깔 좋구요. 한번 뚫자. 한번 뭐 뚫으면서 확정권도 하나 더 받고, 아, 뛰기입니다 이렇게 플래코인도안 나오고, 어? 근데, 자, 근데, 쿵푸다이엔 플래코인 추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확정권 하나를 받고요 오, 요 정도는 괜찮다, 지금. 아, 잘했어. 자, 그래서 데스피어스 필살기 업 가보고요. 필살기 2렙 브릴란테. 일단 바로 육각까지, 육각선까지 쭉쭉 올라갑니다. 자, 성기사 데스피어스. 유월로 올라갑니다. 자, 보아라. 모든 것은 나의 지휘 아래에 춤추게 될 것이다. 지휘자, 컨셉, 뮤지션. 자, 그렇게 개성을 뚫으러 왔는데요. 개성 뚫으면서 스킬 한번 봅시다. 뭐, 니네 스킬에 큰 기대는 없어. 내가. 니네 스킬에는 기대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범 봐야지. 아첼레란도. 단일 적군 220% 그라지오소. 단일 적군 180% 파세 피해. 그렇군요. 합쳐서 한번 봅시다. 이성들은. 이마 이성은 단일 적군 220% 어, 데미지는 그대로고. 버프, 디버프 사용 불가능. 그렇게 되고요. 요거는 270% 파세 피해. 어, 데미지가 올라가네요. 이렇게 되면. 그냥 그러면은 요렇게 쓰자. 이렇게한번 가보자. 6,800? 4,8,400 그럴 줄 알았다네요. 크게 기대가 안 되더라고. 어. 아 물론 지금 이제 개성 뚫으러온 거예요. 장비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도 너무 이렇게 수치에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450% 파세피에 번 보자. 인내일 무시고요. 어? 잠깐만. 이마 지금 디버프 쓰려고 그러지. 그러면은 야, 그냥 때려. 그냥, 그냥, 그냥 때려. 자, 삼성 함 때려 보자. 삼성 가 보자. 그라지 오소. 파 13,000원 13,000원이란다 13,000원 8 0 0 0 오케이 좋아요 필살기도 준비됐고요 필살기는 전체기구나 전체기 공격 관련 능력 깎아내리는 정도 전체기 가고요 그리고 이거 디버프 쓸라는애너 디버프 못써 임마. 디버프 스킬 불가능 걸어놓겠습니다 자, 요런 디버프 스킬 불가능 요런 걸로 어떤 전략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야, 너 아무것도 못하겠지. 어, 막 디버프 쓰려다가 아예 그냥 멍 때리고 있게 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겠다. 이그 정도입니다. 자, 마무리가 되겠네요. 빵! 서브에 들어가자 니 어, 서브에. 자 일단 서브에 데스피어스가 없는 덱으로 먼저 한번 딜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딜 수치 기억하고 그다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음. 먼저 하우저, 마멜 갑니다. 차차차차 6만 6만 13만 8천. 38,000, 빡! 143,000. 잠깐만. 아니, 야 적었어야 되는데. 적었어야 되는데. 한판더 해봅시다. 한판더 해서 수치를 좀 적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한 명이, 두명 남은 상태에서 마멜이 때려가지고 딜이 확실하게 안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딜한번 보자. 아! 바로 보자마자 보를 하시네. <웃음> 아, 잠깐만. 아, 맞다. PVP에서 실험하면 안 되겠다. 상대가 계속 바뀌니까. 상대 내가 뭔뭐 생각?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PVP를 실험실로 생각하면 어떡해, 막. 어이가 없네. 동일한 곳으로 갑시다. 동일한 곳. 오케이, 오케이. 자, 요렇게 가면 실험이 되겠다. 그죠? 서브에 아무도 없고. 한번 가보자. 자, 실험에 들어갑니다. 실험 기준은 대상을 보스로 잡읍시다. 보스로. 얘들이 너무 약하니까. 자, 마멜 딜만 한번 보겠습니다. 가보자. 자, 합! 21만 1260 아, 21... 얼마 나왔죠 방금 데미지? <웃음> 21만 260이 나왔죠? 어, 어. 21만 1260 치명소리는 팍 하고 났고요 이게 또 의외로 치명이 잘 터져 과연 데스피어스가 꼭 필요할까? 자 이제 드디어 데스피어스를 서브에 넣었습니다 가보자 자 데스피어스의 개성을 이어받은 마멜티리 갑니다 데미지 과연? 21만 960... 21만... 906, 오, 상대의 그 치명, 방어, 어, 치방이 좀 떨어지니까 약간, 예. 몇백 더 들어가네, 몇백. 어, 이런 느낌이에요? 잠깐만, 이거, 아니, 겁나 허무해지는데, 갑자기? 겁나 허무해지는데? 자, 데스피어스. 아, 반한테, 반한테 유리할 수가 있고요 반한테.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자리에 제가 원래 사냥할 때 넣는 속력 제리코를 넣어보겠습니다. 예, 속력 속성, 아군, 공격 관련 능력 10% 증가 개성입니다. 자, 요거랑 일단 비교 한번 해보고. 그다음 반을 해보든가 어떻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실험이 되겠네요. 서브에 제리코가 들어 있을 때 데미지 실험하면서 마무리 해봅시다. 일단 빡2 3 4,460. 3 4,460. <웃음> 자, 자, 자. 어, 일단 서브에 서브가 비어 있을 때, 서브에 아무도 없을 때 21만 260. 서브에 데스피어슬러을때 21만 906 서브에 속력 제리콜 러스을때 234,460. 뭐, 요 정도네요. 예, 요 정도. 자, 일단, 일단, 일단 데스피어스는 마멜 덱의 서브 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용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반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하우즈 대신 반. 자, 그래도 공격력 12,203 되는 반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브에 아무도 안 넣고 일단 드레인 딜 한번 봅시다. 자, 서브에 아무도 없는 상태의 반. 일성 스네치 땡기고 드레인 쓰는 걸 기준으로 데미지를 한번 뽑아 봅시다. 자, 반. 스네치. 84,240. 84,240. 치명이 안 터졌어요. 어, 아무래도 또 우리가 실험할게. 치명이 얼마나 또잘 터지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데스피어스 한번 봅시다 자 갑니다. 데스피어스 서브에 있고요. 일성 스네치에 일성 드레인으로 데미지 측정. 하압. 오 9,900. 치명이 하나 터졌어요 9,900. 오, 씨. 요 요정, 정도네. 아, 요 정도. 아, 내가 좀 그렇다. 데스피어스를 어떻게든 쓸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일반 아직 요 정도 실력으로 우리가 단정지면 안 됩니다. 절대 단정지면 안 되고 제가 막 수십 번을 돌려본 것도 아니고. 그냥 봤을 때그 봤을 때그 느낌만 느, 느끼세요. 아, 요 정도 느낌이. 이구나 어, 데스피에서 요 정도 느낌이구나 생각하시고 그러나 제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지금 제가 이렇게 덱을 쓰고 있었는데 이런 덱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제가 좀더 이렇게 집중을 해보고 있어요 뭐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지 한번 얘기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런 덱인 거죠. 그러니까 올킬 덱은 올킬 덱인데, 광역기인데 하우저 자리에 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네치 땡기고, 드레인하고, 합 찍는데, 데스피어스가 치방치 상대의 치명경을 깎아내리니까, 반 꼴도 잘 터지고 하면 올킬이 나지 않을까 한번 해볼게요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반 스내치 당기고 아 이거 그냥 두개 쓰면 끝나는 건데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죠 지금 마멜 카드 두장 쓰면 끝이에요 이거 바로 끝나거든 실험을 위해서 일부러 일부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써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당기고 드레인 팍팍 13만 5천 어떤데? 어때? 이거, 이거 어때? 이거? 어떤데? 반을 되게 좋아하시고, 반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 반을 잘 키워놓으신 분들은 생각해볼만도 하지 않나? 이 전략.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저분 세차게 쳤어요. 수킹이야수킹 숲킹. 또, 자, 반. 한번더 때려보고, 또 때리고, 키라고. 아, 아, 또 때리고. 팍! 와우! 야, 반! 82,000. 어때, 어때? 이, 이, 이거? 지금? 아, 물론, 물론 전 하우저 쓸 겁니다. 물론 저는 하우저한테 투자가 더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보다 하우저를 훨씬 더 빵빵하게 키워놨 거든요. 근데 바한을 잘 키워 놓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 바한은 이 스네치가 만약에 이성 삼성으로 잘 떴을 때 미친 역전각도 있는 그런 영웅이라 이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대 결투 한번 들어가 봅니다. 제가 뭐 1대에 이렇게 고고집 할 이유도 없는 입장인데, 제 입장에는. 데스피어스라는 영웅의 개성이 방한테 오히려 좀 버프를 줄 수도 있지 않나. 요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또두장 떴네, 이거. 그냥 팡팡 하면 끝나요, 여러분. 팡팡 하면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거는 실험을 위해서 지금 합쳐 쓰는 겁니다. 자, 강탈. 팍팍. 약한가? 일단 또 70%. 반이고, 저는 70반이고, 80반이 아니에요. 근데 데스피어스 안 뽑으면. 패스할까? <웃음> 패스 각입니까? 패스 애매하네. 왜 애매하지? 근데 또 몰라. 에브 진짜. PVP에서 반 되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데스피어스 써브 넣어가지고 세차게 때려올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 그 정도 느낌만 여러분들은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상의 의미는 크게 없어 보인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우리 반으로 해야지 반으로. 요 지금 마멜가 깎아 놓으셨는데 반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반으로. 이런 느낌? 치밍이 왜안 터지냐 잘 그래도? 아 참... <웃음> 어머, 진단 빠지네. 내가 진단 빠지겠다. 야, 그냥 뽑지 마! 장천, 장천이유연석이고나 말이고. <웃음> 제가 뭐라 답을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좀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 요런 정도구나라고 느낌이 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혹은, 혹은요, 제 머리로는 딱요 정도 생각밖에 안 났는데, 인마을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전략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그런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뽑긴 뽑았는데, 왠지 바로 고인이 될것 같은 이 <웃음> 느낌 뭐지? 아니야 아니야.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그런 생각을 한거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부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굿 빠이!